바다 위별 하나의 주요. 다 아니고민 걸까 깨고 싶지 않아 하늘이 두명해질 때까지 이 게임을 봐. Okay. I'm cool, I'm cool, I'm cool, m m a d 거짓말처럼 볼수 있을까 그 짧은 생각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고 안고 안고 멈추지 않고 아직도 나이고 조작한 기억 속에 너에게 얘기해줘봐 너를 바라네 나는 꿈을 걷는 걸은뭘리어갈 거라고,라고,라고 이어갈 거라고. 나구, 나구,